안녕하세요 파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그 강의를 할때 어떤 교수님께서 아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주얼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의학에 관련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자 뭐 보고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만들 때 여기 있는 이런 중간에 이런 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런 자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런 방식으로 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칸한칸 한칸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건데요 저는 텍스트 글꼴 같은 경우엔 어, 에스코어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굵은 글꼴과 얇은 글꼴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일단 그냥 텍스트 입력이라고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에스코어 드림체 9 블랙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그마한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도 삽입할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고 글꼴 크기는 작게 그리고 글꼴은 얇은 글꼴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글꼴 씬체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이콘으로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아이콘을 어디에서 삽입을 하냐면요. 자 여기 있는 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셜 로그인 같은 것들을 해주셔야지만 무제한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꼭 달아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아이콘을 검색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의학과 관련한 아이콘을 직접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스폰서들 리졸트바이 어도비 스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료 아이콘들이니까요. 요거는 제외하고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 all shape, 그리고 outline, fill, linear color, hand draw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주로 fill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라인이 없는 깔끔한 형태의 아이콘들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PNG 형태로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PNG 눌러 볼게요 그리고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한 후에 삽입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신 뒤에 이것의 크기를 다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커져도 굉장히 다른 아이콘들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텍스트 제목보다는 튀어나가지 않게끔 조금만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텍스트를 또 입력을 해야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 텍스트 입력 칸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기에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채워주게끔 삽입을 해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색을 밝은 회색으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 주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기 왼쪽과 상단의 여백이 어떤가요 굉장히 좁죠 도형과 개체들 사이에 여백이 너무 없으면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여유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백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기가 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복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짝 중간에 하얀색 배경이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후에는 도형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모양대로 싹싹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모양을 하나 바꿔봤고요. 그리고 아이콘은 오른쪽으로 옮기고 텍스트는 또 아래쪽으로 이것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 삽입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도형만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 그리고 또 작게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길게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나하나 해줬고요 이제 모양들은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사실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형태는 좀더는 자유롭게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상자는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삭제해서 아래쪽에다가 배치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또 하나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아이콘까지 해뒀고요 이제는 뭘 하느냐 아이콘을 다른 아이콘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에 삽입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었던 아이콘들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상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삽입 그리고 또한번 선택하시고 원하는 내용 선택하고 삽입. 또한번 선택하고 삽입.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니까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내용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리 두기. 그 여기는 뭐 pcr 검사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느냐 사실 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차트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제가 이미 이런 차트 만드는 강의는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카드에다가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그걸 꼭 눌러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만드니까 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만약 이걸 가지고 내가 발표를 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한 묶음마다 그룹화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g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g 또다시 컨트롤 g 마지막 컨트롤 g 이것도 컨트롤 g에서 총 다섯 개의 개체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애니메이션을 할때 순서를 좀 정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클릭할 때부터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순서대로 할 거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이후 클릭할 때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선택한 대로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라 생각되는 건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여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깔끔하게 보이니까요. 이 부분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쳐보려고 하고요. 제 수강을 들으셨던 었 교수님들도 이거 꼭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